근데 만진 두 빵이 뭐냐 앙을 말짱 먹으면 두 개를 더주오 그래 자 여기 있다 맛있냐 맛있죠 음. <라> 음. 음. 그래그래 천천히 먹어라 목맨다 안고 집빵의맛내 새끼 같은 것들 많이 먹어라 음. 음. 이따 한 개씩 더 먹어라 야, 정말 두개더주시네 모단 m a 다 r